ISTJ는 목표가 생겼거나 어떤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ISTJ는 불필요한 장시간 통화를 잘안 합니다. 장시간 통화하기엔 할 일도 많고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시간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감이가는 상대를 대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잘안 하던 통화도 하고 심지어 한두 시간씩 통화하기도 합니다. 호감상대와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통화를 안하는데 유독 본인과 장시간 통화를 할때 이건 돈을 빌려달라는 목적이 아니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호감 시그널이 됩니다. O NUL DOSHI CHUNG HAJU SHI y a s a g a m SU h e b n a d a DUC k d a k JE YE UN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 o n IN SHINGO HA SHI GIL GIL g e WAN HAB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EEB HA SHI m y a n SECRET YE UN SAN BON IN DUNG FAN YE UN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 i BENEFIT YUL o NUL SU IT SUBNADER UCHUK SAN DAN CARD LULICK l HAGEED HAJU SE YOR